너도 현실과 이상 속에서 너도 고민이 많았겠네.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안 나겠지? 그치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음, 아, 그럴 것 같았어요. 응, 그럴 것 같았어. 음, 그냥 지금 드는 생각, 솔직히 말해줄까? 나는 이상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왔잖아 투잡은 기본이유, 쓰리잡은 능력이라고 하는 데에서 투잡에 쓰리잡까지 하고 잠도 몇 시간 못 자면서 일하고 그러면서 꿈한테 다가갔잖아 근데 솔직히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지금까지 계속 일해도 가난한 건 마찬가지고 친구들은 승진했다, 결혼했다 이러고 부끄러워서 부모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있잖아 웃긴 건 현실 선택한 친구들은 내가 부럽대 그래도 넌 꿈을 향해 가니까 포기하지마 이러는 거 있지 자기들은 포기했어도 다는 하지 말란 거지. 난 지들이 부러운데 지들은 내가 부러운 거지. 그러면서 느낀 건데 똑같아. 현실을 택하던 꿈을 택하던 분명 넌 너가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이 남을 거야. 그러니까 덜 미련 남을 거 선택해. 선택하는 순간 현실이 될 걸. 그래도 누군가는 너를 부러워한다는 거 잊지 말고 네가 선택한 현실을 누군가는 부러워할 거야. 너무 현실적이어서 미안하다 근데 진짜 해줄 말이 이것밖에 없네 <웃음> 힘들어서 울고 화내고 욕해도 다 좋은데 니네 탓만 하지마 그것만 안 하면 돼 좋은 선택하길 바랄게 그 선택 속에 네가 무얼 선택하던 니네 편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머리 터지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그 옆에 내가 있다는 것만 알아둬. 아 여기까지 끝. 야 나도 머리 아프다 나도 머리 아파. 나도 심란해. 현실과 이상 그런 어려운 질문 하지마. 너무 철학적이야. <웃음> 술이나 한잔 할래? 그치? 알쓰들끼리 무슨 소리야 커피나 한잔 하러 가자.